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엘로치오 자르2의 최대 압력 조절 OPV 조절을 해볼 거예요 먼저 준비물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측면 나사 제거용 도구, 육각 렌치, 육각 렌치는 6mm가 필요하고요 기준 압력을 잡아야 하니까 블라인드 필터가 장착된 포탑 필터, 손 힘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작은 바이스 플라이어 한개 있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편한 전동 공구가 있으면 됩니다 추출을 시작하면 해당 부분에서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업용 머신은 포터필터를 장착해두고 추출을 하며 OPV를 조절해서 필요한 압력으로 한 번에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전원을 끄고 조절하고 추출하며 압력을 확인하고 수치가 원하는 수치가 아니라면 다시 전원을 끄고 조절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기를 추천합니다. 먼저 측면에 나사 4개를 풀어줍니다. 제거 전에 전원 플러그는 빼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4개의 나사를 모두 제거합니다 이 뚜껑을 열어보면 보다 호스가 연결된 게 물통 뚜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는데 opv 쪽에 있는 호스를 빼는 것 보다 뚜껑 쪽에 있는 호스를 빼는 게 나중에 조립하기가 더 편합니다. 나사를 제거한 상태고요 안쪽을 보시면 육광 렌치가 들어가는 홈이 있거든요 이쪽에다가 육광 렌치를 넣고 위로 올리면 압력이 올라가고 아래로 내리면 압력이 내려가는 쪽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블라인드 바스켓이고요 추출을 해 볼게요 블라인드 바스켓을 사용했을 때 10정도 나오면 굳이 조절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겠고요 실제 원두를 사용해서 추출했을 때 물이 지나가는 길이 생기게 되니까 실제 블라인드 바스켓 보다는 압력이 낮게 나옵니다 그럼 실제 추출 시에 최대 압력 밑으로의 압력은 분쇄도나 도직량, 원두를 담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답이 나오겠죠 저는 일단 원두를 먼저 담아 볼게요 제 경우는 18.5g을 쓰겠습니다 보시면 템핑했을때 높이는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 추출되는 압력을 확인을 해요. 저는 이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추출 압력이 마음에 들면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